Photo shoot 2022. What up? Do so they g n t a photo shot? Okay. Hello, hello. 날씨 안 쪼갈렸다, 이거. <웃음> 자, 오늘 여기 저거 찍는데 촥 해서 촥 끝낼 수 있도록, 오케이? 네. 예, 예. 어, 자 부동산에 나가시면 바로 비치하시면 찍을 거는 전력줄지만 해주시면 돼요. 그거를 테이트를 한 세번에서네번 정도만 할 거거든요. 카메라 인정 잡아서 촬영을 할 거니까 복장은 최대한 멋있는 거야구로서 가장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걸 복장을 하시면 돼요. 자유니폼 입고 유니폼 전부 다유니폼 입고 어요요어어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<웃음> <웃음> 반대편에 적들이 있는 거야. 그래서 이두 두 진영이 이렇게 조우하러 이렇게 만나는 순간을 지금 찍는 거거든요. 어말 뭐 어떻게 찍어요. 하나 둘셋 하고 찍을요 하나 둘 셋. <웃음> 너무 멋있게쑤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어 야우가너무 이렇게 귀 <웃음> <웃음> 대박. 빵. 빵. 빵. 빵. 빵. 빵. 빵. 빵. 빵. 이렇게 빨리 뛰어갈 건데, 이렇게 딱딱딱. 괜찮아요? 예? 가이아니잖아아요 아, 요 아, 괜찮아 자, 제가 한번 이렇어갈게요 예. 생각 있습니다. 저도 똑같이 갈게요. 똑같이. 그 혹시 그냥, 그냥 한 번만 설명해 주요 네 이런식인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전, 살짝만 더 응. 주세요 <웃음> <웃음> 또카메라에서또특겨야지 못해서 아, 카메라가 무기지 네? 네? 카메라가 무기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